오늘의 메인컬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주황색 아닌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늘은 웜톤 분들한테 정말 잘 어울릴만한 가을에 어울리는 단풍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오늘 제가 사기당할 뻔했던 썰 풀면서 메이크업 할테니까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같이 보러 가도록 할까요? 네,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세룰러워터비스트부터착 바를게요. 분사력이 정말 좋아요. 이제 가을되고 요즘에 얼굴이 너무 건조해졌어요. 근데 얼굴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렌즈를 되게 자주 착용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눈이 너무 뻑뻑하더라고요. 렌즈를 빼도 뻑뻑하고 끼면 진짜 막 쿨러 형상이 너무 잘일어날 만큼 눈이 너무 뻑뻑해서 아, 왜 이러지? 생각을 해보니까 는 가을돼서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베이스를 싹 바꿨어요. 일단 이거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을 사용을 할게요. 이거 제가 봄에서 여름 그쯤에 사용했던 제품인데 뭔가 가을, 겨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막 촉촉하고 광채 표현도 나고 일반 베이스 사용했을 때보다도 속에 당김 같은 게 없어서 저는 이걸 꺼냈습니다. 여름에 사용했던 쿠션이나 파데가 이제 다안 맞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건조하고 막 당기고 이래가지고 가을로 넘어오자마자 그렇게 당김이 발생하니까 신기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을 사용을 할 거고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어제 가로수길을 놀러 갔는데 가로수길 올리브영에서 이거 되게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요거 이제 가을 넘어오고 나서 열심히 사용을 해봤는데 친구가 제가 사용하는 거 보고 그 쿠션 좋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딱한 말이 약간 여태까지 이런 느낌은 없었던 쿠션이라고 다 얘기를 한 이유가 되게 밀착감이 엄청 좋고 엄청 얇게 발려요. 그 제가 오늘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이랑 사용을 했잖아요. 제가 요 쿠션을 지난주에 월, 화, 수, 목, 금 전부 다 사용을 했었는데 전부 다 베이스를 다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얘랑 정말 찰떡이에요. 어제는 제가 이거를 2시쯤에 바르고 나가서 8시까지 수정 화장 아예 안 하고 최근에 사용해봤던 것 중에서는 이게 가장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광이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리고 피부 자체도 속당김 같은 거 없고 되게 촉촉한 느낌? 지금 확대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정도 바른 상태예요. 근데 피부 표현이 진짜 좀 고급스러운 광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렇게 광채 표현이 나는 쿠션들은 어떤 걸 사용을 하면 좀 과한 유분감이라든지 과한 광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겉에서 맴돌기만 하는데 얘는 진짜 내 피부에서 광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이건 진짜 손이 되게 자주 가가지고 학교에도 맨날 들고 다니고 진짜 친구들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지금 아이보리 컬러가 상아 컬러? 그러니까 너무 분홍빛이 너무 강한다든지 너무 옐로빛이 도는 게 아니라 되게 컬러감이 되게 자연스럽게 피부톤에 맞춰서 나와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이거 진짜 추천을 할게요. 한번 꼭 사용을 해보세요. 혹시 구매를 하신다면 저는 이두개 조합을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 피부 수부지잖아요. 이렇게 해도 유분감이 과하지 않고 정말 딱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이마 쪽이랑 얼굴 바깥 쪽의 광만 조금 잡아주도록 할게요. 요런 데는 머리카락이 붙잖아요 이렇게 눈두덩이에한 번만. 근데 오늘 너무 건조하고 그래서 오늘 렌즈를 생략을 할 거예요. 요즘에 눈 너무 건조해서 렌즈 잠깐 좀들 끼고 있어요. 이거는 클리오 왁스리스 파우더 펜슬 내추럴 브라운 컬러예요. 여러분 저 사기 당할 뻔했잖아요. 우어스 귀걸이 마켓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인스타 마켓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뭐 카드 결제라든지 좀 주문량 확인하는 게 인스타보다는 좀 그런 구매 플랫폼이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가을부터 네이버 스토어팜으로 이제 열었거든요. 이제 그걸로 판매를 이번에 딱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약간 문자가 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걸 되게 확인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문자 왔는데 그냥 뭐 안내 내용이겠거니 하고 넘겼죠 그리고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갔는데 근데 학교 이제 아침 수업부터 모르는 번호로 되게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는 번호도 전화를 안 받아요 모르겠어요 전전화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단 안 받았는데 계속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니까 이게 단순 스팸이 아니라 어디 좀 뭔가 일이 있어서 전화가 오는 건가 싶어가지고 점심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네이버 스토어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평소에 없던 지원 사업을 딱 웃기게도 그날부터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점심동안 계속 회의를 해서 신규 사업자 대표들한테 이제 연락을 돌려서 그러니까 몇 명을 정해서 돌린 다음에 그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우어스 자체를 엄청 확장시키겠다는 목표가 올해에는 없어요. 올해랑 내년에는 없어요. 근데 막 자기네들이 순위를 올려주고 파워링크도 공짜로 주고 그리고 이제 저의 우어스 그... 소밤 자체 막 템플릿, 디자인 같은 것도 관리를 해주고 연관 검색어 막 이렇게 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엄청 좋은 조건을 얘기를 해줬어요 진짜 뭐 말투라든지 좀 약간 제가 지금 운영하는 우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도 정말 좋은 그런 조건이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썹 털 색을 이거 카라로 맞춰 놓을게요 별 티는 안 나지만 기분 기분 탓. 그리고 섀도우 먼저 첫번째는 시나몬 크런치 컬러를 베이스로 올릴게요. 근데 뭐 그렇게 자기네들이 엄청 막 전문적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정보력도 어느정도 있었고 그냥 그렇게 제안하는 것 자체에 되게 제가 피해보기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돈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뭔가 한 달에 5만원 정도 이제 정기결제를 해주면 꾸준히 관리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근데 좀 5만원? 저는 이제 일단 무엇을 제 엄청 확장할 생각이 없고 이렇게 작은 개인 마켓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건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전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우면 계약 연수를 조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2년으로 해준대 대충 한 달에 5만원이고, 2년이면은, 또뭐 120, 뭐 부가세 조금 하면은 120, 130 하겠죠? 근 그렇대. 그리고 자기네들이 최대 할부를 알면은 이제 12개월 정도가 된대. 12개월 할부를 할수 있대요. 그래서 월10 얼마씩 내면 된다는 거야. 그럼 거기서 조금, 응? 그럼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진짜 본업에 뭐 따로 있고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네이버에서 사업 지원해주는 거는 이제 중소상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인건가 하고 이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니까 카드를 이제 알려줘야겠죠 제가 그때가 점심시간이었어요 학교 점심시간 복도에서 조용히 앉아서 카드 유효기간이랑 이제 번호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도 초과 같은 거예요 130만원이었는데 한도 초과가 떴어요 이렇게 한도 초과가 떴을 때 웨이크메이크 담... 뭐야, 버닝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게요. 을 오늘의 메인 컬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포인트 컬러니까 쨍하게 넣어준 겁니다. 아무튼 한도 초과가 떠가지고 걔네도 당황을 하고 저도 적잖이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카드랑 금액을 나눠서 할부를 할 수도 있게 해준대요. 근데 제가 신용카드는 딱한 개여가지고 다른 카드로 할부를 나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체크카드는 할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부가 안 돼서. 그러면 이제 바로 아예 일시불로 다 130을 결제하겠냐? 이랬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때 체크카드 안에 그 정도 금액은 있었어요 근데 뭔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를 한 번에 결제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날따라 좀 삐리 그랬어 그래서 아 통장에 돈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아까 그 신용카드에서 할수 있는 최소 한도까지만 해서 결제를 해보자고 하더니 저게 내가 100을 긁었어요. 근데 100도 안된 거야. 초과가 돼서. 그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말은 그거야. 뭐 지금 당장 60이라도 긁어서 결제를 해놓고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카드 한도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제가 돈을 갚으면. 그때 그 지금 결제한 걸 취소를 하고 그때 가서 다시 130을 결제를 하자 이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쎄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네이버에서 이렇게 좀 추하게 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지금 당장 결제하자고 좀 매달리는 꼴이잖아요 어, 아니면 한도를 늘리고 자기네한테 다시 연락을 하재 그것도 웃기잖아요 무슨 네이버에서 나한테 카드 한도를 늘리고 결제하라고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뭐 알겠다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수업 끝나면 은 5시쯤이니까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일단 저는 그때 화났던 게제 카드 한도가 초과된 게 화가 났었어요. 돈을 대체 다 얻다 써가지고 그렇게 초과가 됐냐고 하면서 제거 카드 내역을 이제 수업시간에 보다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저한테 전화 왔던 번호들을 검색을 했어요 그날 한세통의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제가 수업을 안 듣고 그 번호들을 다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분명 거기서 자기네들이 네이버 스토어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이버 스토어팜이라고 했는데 전화는? 그런 좀 다른 쪽에서, 광고센터라든지 막 그런 대행사 쪽에서 전화가 오니까, 어, 아 뭐지? 네이버에서 이쪽으로 연락을 시킨 건가 생각을 하고,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네이버 스토어 고객센터 연락을 먼저 하려고, 4시쯤에 하려고, 번호 캡처를 하고, 그냥 이제 뭐그 센터들에 대해서 정보를 보는데, 지식인들 보니까 막 거의 다 사기라는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지금 막 단체로 고소를 한다 막 이런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들을 거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할부로 해가지고 뭐 130이라든지 200 얼마라든지 300만 원을 할부로 결제를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제가 카드 많이 쓴 거에 대해서 차라리 다행이다. 쓸데없이 돈을 막 그렇게 사기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 쓰고 싶었던 거에 써가지고 막은 거잖아요 사기를. 지금 제 문자 내용이 있거든요. 한두 초가 이렇게. 와, 만약에 제가 한두 초가 안 했으면은 진짜 사기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심심해서 네이버 스토어팜 문자 온 거를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 이미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네이버 스토어팜 신규 사업자들한테 그런 사기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한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이 사기를 좀 듣기로는 제 대충 서칭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그 법적인 효력이 드는 이내에서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그 계약을 5년을 했다면 중도 해지를 하면 그거에 대한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양아치지. 혹시 만약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마켓 관련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행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막 자기네들 파워링크 해주고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약간의 의심의 여지를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하는 동안 피카소 뷰러까지 다 찝어뒀고 언더에 아까 사용했던 미샤 시나몬 크런치를 조금 더 컬러감이랑 요 금펄들을 올려줄게요. 아무 여러분 조심해요. 진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 힘들게 번돈막 때 먹으려는 놈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언더에 지금 머지 젤 라이너 소프트 브라운 이걸로 음영 살짝 만들어놓을게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칸골이랑 콜라보한 거 말리부 선셋 글리터 바랄게요. 제가 칸골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칸골 모자를 사려고 했는데 캔모자 말고 그런 베레모? 저랑 좀안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베레모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구매를 미루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이렇게 요 반짝반짝한 거 보이시죠? 그 스틸라 키튼 카르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펄이 좀 크고 화려해요. 정말 소량으로 블렌딩을 좀 되게 잘 해줘야겠더라고요. 저는 한이 정도만 발색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펜으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거짓말이고 이렇게 펜 형식으로 된 컬러그램의 아이라이너입니다. 클린 라이너. 컬러감 맞게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게요. 을 이렇게 네임택만 봤을 때는 조금 더 밝은 브러운 컬러일 줄 알았는데 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잘안 하는 컬러인데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를 사용할게요. 을 에뛰드하우스 블룸픽스 에뛰드하우스 컬픽스 마스카라 진짜 좋아하잖아요. 지속력이 좋고 고정력이 진짜 최강이에요, 최강. 근데 요거 브라운 컬러라서 약간 색감이 약해 보이기는 해요, 블랙보다는. 근데 오늘 메이크업 컬러감이랑 좀잘 맞을 것 같아서. 또 브라운만의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미샤의 이탈프리즘 바닐라 슈가. 중앙 부분에만 살짝. 그리고 요거 머스테브 쉐딩을 넣을게요. 청만하면 아쉽겠죠? 코도 들어갑니다. 노즈는 이렇게 눈두덩에서부터 살살살 지금 피부 표현이 되게 촉촉하게 되어있는 편이어서 살살 두드리면서 들어가도 괜찮아요, 세밀한 부분들은. 그리고 차차 틴트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저는 엄청 웜한 그런 피부톤이 아니라 약간 좀 쿨과 겹치는 경계이 있기 때문에 입을 너무 톤다운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좀 화사한 컬러로 살짝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 게좀더 괜찮더라고요. 차차로 한번 가볍게 베이스를 조금 더 형광 코랄 주황에 좀 가까운 컬러로 깔아뒀고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안 쓰는 컬러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뮤즈의 쇼디치 컬러인데요. 저는 평소에 이거 브루클린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진한 버건디 컬러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이런 톤 다운된 느낌? 어, 안 어울릴 것 같아. 안 어울리면 지울게요. 입 안쪽에서부터 컬러를 올렸고 너무 주황색 아닌가요 여러분? 손으로 좀 블렌딩을 해서 색을 덜어낼게요. 여기에다가 지금 너무 오렌지빛이 많이 도는것 같아서 조금 더 딥한 컬러를 올릴게요. 웨이크 메이크, 캄고 콜라보, 디어브리 컬러예요. 칠리빛이 살짝 도는 레드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딱 브릭 컬러. 립 안쪽에 바르고 그리고 블러셔는 롬앤의 페어칩을 사용을 할게요. 이 컬러 아주 톤 다운된 살구 컬러죠. 이거를 바를게요. 중앙에 발색을 하고요. 얼굴 앞쪽으로 발색을 했고 좀만 더 붉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라카의 토르테 컬러를 발색을 할게요. 이건 약간 이렇게 좀 칠리빛이 살짝 들어간 치크예요. 중앙에 최소 발색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용한 컬러가 제가 진짜 평소에 잘안 쓰는 컬러감들인데 가을은 분위기 있는 계절이니까 약간 이런 톤의 메이크업을 꼭 해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